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큰 일을 행하셨으미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허가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환영하는 그 목소리들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186장 영화로 신 주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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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그때 내가 또너 영을 남종과여종에게 얻어줄 것이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드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함께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하겠습니다 구보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2000년 전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친히 오셔서 지금까지도 저와 희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 모든 만물과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저희 하나하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 이제 여러 백신들을 통해 조금씩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봅니다. 귀한 경험과 교훈을 저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잘 새겨 새로운 일상에서 누리게 될 것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거저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활란한인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매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로 행하며 비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아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과 마음과 육의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가 있을 뿐 아니라 연단 받은 후에 정금처럼 나오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마음의 눌림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여 선포하시는 김광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미물 같은 저희를 국률이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쁨 중에서도 변치 않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예전처럼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감사와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을 고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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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령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제 네, 잠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혹시 성령 강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령 강림?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성령이, 성령께서.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신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아, 말씀이 계시지요. 아,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십니다. 아, 성령님은 원래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밤에 무언가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밤에 그런 거 자주 봐요. 그런데 그건 누구일까요? 무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요비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욕, 이름이 요비예요 요비 욕이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앓고 있는데 그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왔어요 엘리바스가 어느,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어, 대만 사람인데 오늘날 대만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유르단 같은 그런 나라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요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무슨 소리가 들렸대. 자기가 뭔가를 봤대. 깊이 잠들 즈음이었는데 뭔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뭔가가 지나가길래 이 엘리바, 엘리바스가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몸이 덜덜덜덜 떨렸다. 심지어는 뼈마디까지 다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한이 엘리바스가 요백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영이 지나갔다고. 영이 지나갔다고. 심지어는 몸, 몸에 있는 털이 다 일어났대요. 쭈뼛해졌다. 여러분, 누가 지나간 거예요? 엘리바스 앞을?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보이지 않고 그러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본 것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자기 대신 보내준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지금 그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에 계시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딱 붙어 다니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혹 느껴지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또 그가 어떤 분인지 상상도 하게 해주고 만난 적이 없어도 마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실감나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여러분께 예,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189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헌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이 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급히 보고를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나이다. 우리는 이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흥하고 우리는 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 세 가지 대답을 하지요. 첫째, 그것은 하늘에서 주신 바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있습니다. 둘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세 번의 대답을 한마디로 하자면, 은 아, 얘들아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자기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는 것 말입니다 예수에게 말이죠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하겠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하겠는가를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대입해 보자면 은이 현상과 이 사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몰려가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판단을 내려야 하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몰려가고 있지요 우리를 찾아와야 할 사람들이 다 저편으로 옮겨가고 심지어 이미 우리 편까지도 다 넘어가고 있다 라는 형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이 내가 아닌 예수께로 쏠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이 당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그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둘째,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을 리가 세상에는 없다 셋째,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세례요환 자신마저도 얼마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이 그분을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에게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달려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 사명도 맞춰진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세례요원의 이러한 대답 중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실마리가 무엇인가 바로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면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아 만나려는 이유가 그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둥둥 내려왔다거나 아니면 은그 땅의 법칙을 벗어난 아주 신기한 능력을 행하기 때문이어서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을 살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그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때까지도 자기 옆에 남아있던 그런 자기들의, 자기의 제자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자기의 제자들. 그들은 자기 자신 있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기이한 그 모습에 끌려서 제자가 되었던 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상한 언변이나 이상한 모습에 현혹되거나 선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외치는 말은 듣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낙타 털옷 또는 자기가 먹고 있던 그 석청과 메뚜기 같은 것 그런 것들에 관심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분을 찾아야만 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일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 다른 현상이나 행동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요한의 표현대로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또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인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겠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께로 달려가고 있는 그 자들은 예수의 모습이 세례요한보다 더 기이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더 멋진 연설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뜻, 이런 뜻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여야 하겠다. 적어도 그러한 외적인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으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깨닫게 된 자들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침을 받은 자 그렇게 표시된 자 그러한 택함을 받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들만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또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알아듣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오래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 이런 것이지요.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 말씀으로 듣고 싶다 그 말이 모하메트가 한 말인지 아니면 석가모니가 한 말인지 구별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알려드릴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쳐져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야지만 성령을 내려주셔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 도장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례요한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에게, 곧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가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있지요. 교회 안에 소위 방언하는 일들 이런 것들입니다. 방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자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 그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표시일까요? 그가 바울처럼 여러가지 방언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중들은 그에게 달려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가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에게 진리가 있고 그래서 이 방언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례 요원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그에게 몰리려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여야 한다. 그가 진짜 그러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한다.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교회라면 거기에는 두 가지 표식의 표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 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라고 불리우는 나살의 사람 청년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첫째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기 때문이고 둘째 성령이 충만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은 그가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될수 있었던 원인이 있다면 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은 모두 다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또다시 하늘에서 누군가를, 누군가가 내려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강림이지요 왜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을 기다려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곧또 다른 중보자이신 성령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지는 알수 말할 수 없으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고 또 우리를 다 그러한 인침받은 자로 삼으셨고 그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고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또한 추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귀가 인침을 받게 하셔서,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고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옵시고 그것들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 날마다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토요일날 10시쯤에 저희가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앞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열어 놓았습니다 예배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0시에 오시면 여기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서 더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 어, 신해찬 발레스카 작년 7월에 결혼했는데 이번에 장녀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름이 신희선이에요. 한국 이름으로는 희선이고 어, 네덜란드 이름으로 어, 주니퍼 희선 딜라이트 신입니다. 예, 주, 제니퍼. 이선 딜라이트신 어, 지난 금요일날 발레스카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 임명위원회가 지난번에 첫 번째로 모임을 가졌고요. 어,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날 어, 저녁 8시에 중상에서 또한번 2차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되시는 분들께서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